안녕하세요. 저는 서른둘로 주식시장에 입문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식 시작할 때가 스물일곱이었는데 사회초년병으로 용돈이나 벌고자 시작한 게 주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하여서 수익도 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종목에서 큰 손실이 나서 그만두었었죠. 그리고 다시 전업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6시간 30분 동안 비즈니스의 최전방에서 목숨과도 진배없는 머니를 베팅하여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을 보기보단 손실을 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수많은 생각과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이 이주식시장인데 그때에는 오로지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아도 나는 다르다. 나는 벌수 있다는 욕심으로 이주식이라는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실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의 저금리 시대에 어찌 보면 이 주식만큼 짭짤한 사업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수익을 내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준비 과정은 철저하게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툴로만 충분한 훈련을 하여야겠지요. 한번에 대박을 노리는 한 방의 툴보다는 손실 안 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장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혜롭게 먼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나만의 툴을 가지고 수익의 확률이 높아지는 그 날을 위해서 정진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그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주식투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결론은 개인이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가치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이었죠.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다가 장이 한참 좋을 때 주식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원금 2천만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수익이 좀 나길래 이제 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투자금액을 3천만원 정도로 늘려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름 분석을 해보니 코스닥 IT주와 건설증권주 등 나름대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장이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이런 소외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평가 돼 있는 회사를 장기 투자만 하면 결국 돈을 벌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려운 장에 소외되고 저평가 종목들의 주식을 그것도 중소형주를 장투하였더니 손실만 엄청 늘어나게 되더군요. 특히 코스닥 IT주들은 완전 개박살이 나더군요. 결국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났고 아침에 HTS의 계좌 조회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치투자의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허탈감이 찾아오더군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량주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과 함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말릴 때 들었어야 하는 건데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코스피 200 중에 저평가 종목들을 골라서 담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폭락할 때마다 우량주를 사면 실패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무모한 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종지가 변동성이 크고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버틸만은 했습니다. 적어도 손실은 나지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닥치기 시작하더군요. 담보 비율이 109% 넘어가면 반대매매가 걸리는 상황이고 내 자본은 3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월요일에 보니까 마이너스 8% 손실이 나 있더군요. 여기서 손절해야 하나? 아니야 다우가 설마 나쁘게 하겠어? 가고 안심하고 있었죠. 우량주들 플러스 5에서 10%일 때도 안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 수는 없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니 미국장이 폭락하였지만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와 연기금 매수에 힘입어 보합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다시 미국장 폭락을 하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20%까지 가게 되더군요. 목요일에 급하게 돈을 입금하고 마이너스 18%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반대매매가 되려면 아직 10% 여유는 있다. 설마 하루에 10% 떨어지겠나 생각하고 아침에 보니 미국장이 또 폭락을 하였더군요. 결국 어제 아침에 반대매매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50만원 정도만 채우면 되었는데 오후장까지만 버텼어도 어느정도 만회하는건데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더군요. 돈 빌려준 애들이 내 사정 봐주고 연기해줄리도 만무하고 지난 시간 동안 수고와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네요. 상당히 두려웠는데 막상 닥치고 난이 담담한 기분이 되네요. 한편으론 허탈하기도 하고 제가 벌인 일이니 제가 감당해야겠죠. 절대로 신용이나 담보대출 하지 말라고. 아는 분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원칙을 어긴 나의 잘못이죠. 이제 주식은 한동안 잊고 지내야겠네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많을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함께 투자를 하고 고통을 나누며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한지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지극히 제가 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는 홀로석이 라는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또 시장의 상황이 바뀌면 다른 모델을 찾아 꼭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다시 뒤돌아보고 울고 웃고 그리고 가끔씩은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대학 경제학 교재를 보면 주식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 RANDOM WALK라는 비유를 들지요. 술에 만취한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로 튈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옆에서 어깨 동무를 하고 부축을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만 주식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두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이 더하시겠지요.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그 미래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특히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너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증권사이트라는 사이버 공간이 있어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긴 하지만 사람의 외로움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곳에서 치유될 수 있는 묘한 성질이 있는지라 그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이버 공간이란 곳은 인간과 인간의 신뢰감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곳이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식이란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잃어버려야 했던 많은 것들이 저를 씁쓸하게 하는군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이긴 하지만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여기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절망에 절규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혹은 희망을 안고 떠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새로운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불가에서 말하는 앵매돌이와 같은 원리겠지요. 이 주식이란 짓, 참 외롭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길을 끝없이 횃불 하나만을 의지한 채 걸어가야만 하는 굴레와 같은 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매매한 종목이 많이 하락해서 분한 마음에 술을 한잔 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선뜻 술한잔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분들은 주식하는 분들밖에 없는데 막상 그런 분들은 오후 3시 30분에 장이 딱 종료하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고 말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분 계시기는 합니다만 술도 안 먹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쑥스럽고 감정이 참 묘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술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잘안 나네요. 물론 술을 안 먹은 건 아니지만 내 마음까지 드러날 정도로 술을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아주 아득합니다. 주식 때문에 가슴 한 구석이 멍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하루하루가 힘든 장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하는 분들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이겨내지 못할 고뇌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지금 조금은 힘들고 외롭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겠지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꿈만 꾸시길 바랍니다.